안녕하세요. 이번 Q&A는 유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다 그만두고 싶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이 영상을 보러 들어오신 분들은 현재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거나 유학을 할 예정이거나 등 어떤 식으로든 일본 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일본이 아니더라도 타지 생활 중이거나 타국 유학 생활 중일 수도 있고요. 유튜브를 하다 보면 이런 메시지를 많이 받아요. 일본 유학 준비 중인데 너무 걱정돼요. 일본 유학 중인데 힘들어서 귀국하고 싶어요. 특히나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더더욱 현재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위치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상은 힘들어도 이겨내라, 견뎌라, 버텨라 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기보단 아무리 친구에게 털어놓아도 일본에서 살아보지 않았다면 이해받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에 대한 공감?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하는 걱정? 그리고 제가 이겨냈던 방법과 같은 작은 이해와 응원을 담은 영상입니다. 혹시나 나는 일본 유학 힘든 거 없었는데? 그럴 거면 왜 갔대? 뭐가 그리 힘들대? 이런 내용과 같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가시가 될 만한 말들을 남기는 건 참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두에겐 각자의 이유가 있고 말할 수 없는 비하인드 사정이 있고 슬픔 또한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와 내용이 다르니까요. 이번 영상은 직장 생활이 아닌 유학생이었던 학생 시절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 다음 Q&A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현재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계신 분들, 간신히 버텨내고 계신 분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것 또한 다 지나갈 것이고 괜찮아질 거니까 그냥 오늘 이 영상은 아는 사람 얘기, 카페에서 멍하니 듣는다고 생각하면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까지 한국에서 마치고 대학교를 일본으로 가게 된 케이스인데요. 유학을 떠나는 길은 설렘과 기쁨? 그리고 걱정과 같은 망감이 교차하는 날이었어요. 아마 제 정말 초반 영상, 드디어 출국이라는 영상에 제가 제 방에 앉아서 내일 출국을 한다며 찍었던 영상이 있어요. 저는 이제 부끄러워서 그 영상을 다시 보지는 못하는데 어쨌건 그만큼 많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가고 싶었던 유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먼 길로 떠나게 된 저를 걱정해주는 가족,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 유학생활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하나 둘씩 영상을 올리면서 유튜브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영상을 사랑해주신 덕분에 더욱 즐겁게 영상을 올리며 얼마 전 저의 일본 일상 영상인 나 혼자 일본 시리즈도 무사히 완결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일본이 가까운 나라라고 해도 정말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나라예요. 하지만 저는 일본 유학을 시작한 걸단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어요. 저는 제가 다니는 학교를 고른 게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시기는 항상 있었어요. 모두에게 힘들고 지치는 시기는 온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선택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더 힘들기도 하죠. 그러니 자기가 지금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한다고 해서 절대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았으면 해요. 이건 타지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혼자 유학을 오게 되면 일단 가장 먼저 힘이 되는 게가족 그리고 항상 같이 지내왔던 내 주변 사람들과 떨어져서 다른 나라에 오게 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살아왔고, 항상 내 얘기를 들어주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떠들던 마음이 맞던 사람들과 떨어져서 살게 된 거죠. 외로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카톡을 해도, 전화를 해도, 페이스톡을 해도 옆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크니까요. 친구들에게 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이러이러한 게안 맞아서 힘들어 라고 말해도 실제로 그 나라에 살아봐야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도 많은 부분을 이해받고 공감받기는 힘들죠. 핸드폰으로 신나게 연락을 하다가도 야, 잠깐 나올래? 라고 말할 수 없는 연락들을 할때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만날 수 없는 바다 건너 다른 나라에 있다는 거리감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어도 예전에 친구들과 함께였던 그 관계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일본에서 살다 보면 이렇게나 가까운 나라인데 이렇게나 다를 수 있나? 라는 말이 정말 잘 맞다는 걸 항상 실감해요. 정말 힘들고 안 맞는 것들 투성이에요. 일단 매일매일 먹는 음식의 변화는 잠깐 여행 와서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속 이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경우에는 정말 너무나도 괴로운 일중 하나예요. 한국의 매운맛도 너무 먹고 싶고 집밥도 그리워지고요. 한국에서는 편하고 편리하게 할수 있었던 것들을 할수 없게 되기도 하죠. 내 입맛에 맞는 배달음식, 원하는 스타일의 옷, 따뜻한 방바닥, 와이파이. 또 국가 제한으로 인해 할수 없게 되는 것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처리해야만 하는 공적인 업무들. 그 업무들을 처리하며 외국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과 융통성이 없으면 다시 한번 받게 되는 스트레스까지. 이건 어느 나라에 가서도 마찬가지지만 수업을 듣다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무엇인가를 나는 모르는데 그거 당연히 알지? 하고 넘어가거나 쟤네는 모국어인데? 하는 억울함?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엄청난 사투리에 글씨라도 날려 쓰시는 분들을 만나는 날에는 아 그만큼 똑같은 내용을 공부하더라도 남들보다 시간이 몇 배는 들고 언어 공부도 멈추면 안 돼서 금방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기도 해요. 그런데 공부로 인한 언어의 장벽보다 사실 내 감정과 나의 생각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언어의 장벽이 때로는 더 크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주변에 한국인 친구들이 없다면 새롭게 사귄 나의 외국인 친구들에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이야기해야 할 때가 많은데 단어 하나 차이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제대로 전달이 안될 때도 있으니까요. 만약 한국인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를 찾기가 또 쉽지 않죠. 구구절절 너무나도 돌려 말하고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는 표현의 변화. 아무리 일본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도 실제 살아보면서 직접 몸으로 느껴야 얻을 수 있는 미묘한 말과 표현의 차이도 유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일 거예요. 아까 체력적으로 한계가 온다는 말을 잠깐 했었는데 또 타지 생활을 하면서 서러운 순간 중 하나가 몸이 아플 때일 거예요. 제 일본 일상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유학생활을 하면서 소화기간이 점점 안 좋아졌어요. 스트레스성이었는데 조금만 먹어도, 뭘 먹어도, 금방 체하고, 토하고. 덕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유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제 식단도 많이 건강식으로 바뀌어서 야채를 참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샐러드 러버가 되었답니다. 결국엔 체력이 떨어지고 몸이 안 좋아지면 정신까지 같이 무너져 버려서 너무 서럽고 내가 왜 혼자 여기 와있나? 싶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그중나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이곳에 있는 이유를 잃어버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을 때 스스로 이유를 찾지 못하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깊고 깊은 슬럼프의 늪에 빠져버렸을 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 제가 이 영상을 통해 가장 전달하고 싶은 내용도 이거예요. 유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지친다면 내가 왜 여기에 오겠다고 생각했는지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해보고 싶은 것은 없는지, 결국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 스스로 정답을 찾아야 해요. 다른 사람이 힌트를 줄 수는 있어도 나의 이유를 대신 찾아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내가 아니고 결국 내가 내린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그 선택에 대한 의심이 생겨서 또다시 힘들어질 테니까요. 거창한 이유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이 나라에서 지내보고 싶어서, 그냥 이 나라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어서, 일본어를 말하고 싶었으니까. 이런 막연한 이유여도 좋아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영상에서는 항상 즐겁게 이곳저곳 다니시던데 일본이 잘 맞았던 거 아니세요? 일본이 잘 맞았다? 음... 잘 모르겠어요. 잘 맞는 부분도 있었고,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어요. 행복할 때도 많았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왔다 갔다 할 때도 많았고요. 저는 이렇게 힘든 시기가 스스로에게 찾아오면 이기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슬럼프가 찾아오면 저는 그 슬픔을 인지해서 더 슬퍼하고, 슬픈 노래를 듣고, 집에서 안 나가기도 하면서 울어 제끼기도 했어요. 슬픔을 이기지 못했다고 해서 스스로를 나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만두고 싶을 때는 왜 그만두지 않으셨나요? 유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세워놨던 다짐이 하나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귀국하지 말자. 귀국은 아쉬움 없이 웃는 얼굴로 하자. 힘이 들 때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왜 여기 오겠다고 선택을 했는지,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지, 해보고 싶은 것은 없는지, 결국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 그렇게 시간을 들여 스스로에게 계속 묻다 보면 아직 하고 싶은 것이 있었고 아직 못 해본 것들이 보였어요 한국이 너무 그리워서 방학 때마다 가더라도 다시 또 해야 할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힘이 든다면 이곳을 내가 좋아하는 장소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더할수 있었는데 지금 내 손으로 내려놓고 가버린다면 결국엔 그 후회도 나의 몫이기에 미래에 내가 그 후회를 감당할 수 있는지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장난스런 키스 러브인 도쿄라는 드라마를 참 좋아해요. 귀여운 로맨스 드라마인데 제가 이 드라마를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 제가 이 드라마를 보고 있을 당시 얼마나 열정적이고 가슴이 뛰며 두근두근했었는지 기억나기 때문이에요. 꼭그 나라와 관련된 게 아니어도 좋은데 볼 때마다 무엇인가를 상기시켜주는 나만의 무엇인가를 다시 꺼내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나를 벅차게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며 내가 왜 이걸 하게 되었고 왜 이걸 좋아하게 되었는지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거요. 예 그리고 나를 몰두하게 하는 무엇인가를 하나 만들어보세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과 지금 이 감정을 생각나게 해줄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어도 좋아요. 영상, 사진, 일기, 무엇이든 좋으니까 지금이라도 기록을 한번 시작해보세요. 슬럼프가 올때 가장 안 좋은 습관 중 하나가 남과 비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엔 어떠한 분야에서 나보다 잘난 사람이 정말 너무나도 많아요. 비교를 안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어떻게든 남과 비교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나도 누군가에겐 부러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남이 아닌 과거의 나와 비교했을 때 성장했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고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면 또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스스로를 의심하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가면 돼요. 그리고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건내 건강 내가 챙기는 거. 아직 유학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영상을 찾아보면서 걱정과 불안만 점점 늘어갈 수도 있어요. 가서 힘든 시기가 분명히 올 거예요. 유학을 떠나기 전에 아, 이 나라에 가보고 싶다. 아, 이런 거 해보고 싶다. 했던 흐릿하고 두리뭉실했던 마음들이 현실이 되어 있다는 걸 실감할 때 행복감을 느끼고 그 현실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을 때 실망을 해요. Q&A 영상 중에 유학을 시작하기 전에 했던 걱정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물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걱정, 정신적인 부분들에 대한 걱정, 거의 대부분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버티지 않아도 되니까요. 떠난다는 것은 좋든 싫든 많은 것을 바꿀 거예요. 미래에 내가 괜히 왔다, 아이 시간들이 아까웠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적어도 어딘가 새로운 곳으로 나간 것으로 인해 새로운 경험과 깨우침을 얻게 되겠죠. 예전에 만약 유학생활 전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일본으로 유학을 갈 것이라면 그 이유를 알려달라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의 답변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힘든 일도 정말 많은 유학생활이지만 여기에 오지 않았다면 몰랐던 것들,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 해도 꼭 유학을 갈것 같다고. 한국에서도 일본어는 공부할 수 있지만 직접 그 나라에 와서 느끼고 배우는 건 절대 얻을 수 없다고. 그래서 유학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짧게라도 좋으니까 꼭 떠나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현재 힘들고 외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영상이라도 봐야겠다 싶어서 클릭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나 빼고 다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도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두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는 자신을 너무 아프게 하지 말고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도 그걸 극복한 뒤에 성장한 나의 모습은 정말 값진 보물일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언젠가 다른 이유로 맞이하게 될 힘든 시기를 버티게 해줄 또 다른 힘이 되어줄 거예요. 권태기가 오고, 슬럼프가 오고, 힘들어하고 있는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지금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다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오늘도 혼자 간신히 버티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지금 이 시간 또한 지나고 언젠가 행복한 웃음을 짓게 될 당신을 위해 멀리서나마 작은 응원을 보낼게요.